러키 세븐 크루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와왜 이렇게 뒤에가 있어요, 근데? 얼굴 작게 보여. 아씨 <웃음> <웃음> 너무 맘에 딱 뒤로 붙어오러면 <웃음> 처음에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많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 했던 이유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컨텐츠를 베트남에서 직접 가서 이제 저희가 먹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뭐 하는거야 같은 <웃음> 이... 유튜브들과 많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 배틀은 못가게 됐죠 진짜 대대적인 음.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그쵸.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아유. 아쉬웠고 이제 더 늦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2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즌2에서는 어떤걸 좀 다룰 예정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제 브이팝을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물론 브이팝이 정말 대단하고 많이 이제 레벨업이됐지만 저희상 저희가 이제 소개 시켜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뭐 이렇게 그것보다좀더 폭넓게 가자. 그럼 V5이 빠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V5 그렇죠. 리뷰를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볼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를 진행하게 될 텐데 네. 오늘은 어떤 거? 한국 유튜버에서 베트남을 치면 어떤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을까 한국 이제 유튜브에서 한글로 베트남 이렇게 쳤을 그치.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뭐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을 때 음식 빼면은 되는 아... 시체지 않을까. 요즘은 베트남, 한국에는 가 베트남 음식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많아요. 진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에 진짜 응. 새로 지어지는 뭐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쇼핑몰? 응.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응. 그걸 먹고 싶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먹는 거요 아, 그... 응. 아니 베트남 음식이 정말 많이 사랑을 받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맞아요. 입맛이 잘 맞아. 아, 우리나라랑 너무 잘 맞아. 응, 응. 저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다 보면 좀 음식 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뭐 일본, 제일 가까운 일본에 가서도 처음 가서 조금 적응을 못했어, 음식 때문에 음. 근데 베트남에 딱 갔을 때 처음 음식을 먹어보고 아나 처음에 김밥 먹었구나 오,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다 3,617만 배 이게 뭐예요? 지포라이터, 베트남 전쟁에서 찾은 지포라이터를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된 건가? 굉장히 오래된 라이터를 사용 가능하게 재건하기. 어쨌든 이거는 근데 베트남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어떻게 보면 없는 그 전사이고, 베트남 이발소 파헤쳐보기. 음. 어... 이발소인데 귀도 파줘요. 어, 그러네. 얼굴에 팩도 해주고, 어, 서비스가 뭐, 굉장히 많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 청남동 같은 데 가면 고급 미용실들 많잖아요. 어, 네. 근데 그런 데서도 사실 뭐 팩을 해주거나, 귀를 파주거나 이런 건안하거든 아니 근데 이러려면 이 베트남에 계신 미용업계 분들은 다 재단형해야겠다 그럼 머리만 잘 잘라서 되는게아니다 손톱까지? 어! 손톱? 손톱 해야 되지. 진짜 풀케어네 이게 베트남 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되게 놀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내일좀 예쁘게 음. 뭐 큐빅 같은 걸 받는다던가 조금 고급지게 하려고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은 베트남 돈으로는? 반으로 나눠서 하나 떼야 되니까 300만 돈이다 한국 월급하고 비교해도 사실 손에 15만원 쓰는게 싼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 혹시라도 뭐 한국 문화나 이런게 좋아가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일 요거 스킬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진짜 부자가 될수 있을 거니에요골그룹 라임이래요 라임? 라임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요. 제 기억엔 4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3명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지금 1470만원이에요 이게 한국과 베트남 합작입니다. 래가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어. 1,400만까지 올렸어요. 어, 라임 이게 지금 4년 전 영상. 4년 전 연간. 지금 라임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도 궁금하고 그다음 1 0 7 9만 회.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00만 회가 넘은 거니까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역시나 이발관. 이발관 아까 있어. 봤던 이발관 서비스. 어 아까는 머리 자르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있을려나 한번 볼까. 바보샤 바보샤였네요 음, 이 인테리어 봐가지고 멋져 이렇게 많이 아, 한 터치를 상대해 응.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터치를 하면 안 되지 이발 속에 갔으 무슨 과도한 터치가 아니고 그냥 터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 인테리어 멋있다 인테리어는 우리나라 페르샤브로 되게 비슷하네 너무 예쁘다 오릴 봤네요 아 이거 발? 세족식은 아, 세족식. 그래.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원래 교황만 하시는 거 아니야? 네. 왜나 이런 걸안 받아봤지? 베트남 헛 갔다 왔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발소랑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다. 음, 케어 위주인 거 같아. 두피 뭐, 마사지? 어, 두피 마사지랑 뭐 전신 마사지, 그리고 손톱, 발톱 케어. 머리를 잘라주는 샵은 아닌 거야. 음. 확실히 그 개념이 좀 다르긴 하네요. 하나같이 지금 우리가 아. 영상 두개 봤는데 두분다 하나같이 나올 때 표정이 <웃음>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야 어, 그리고 그 다음이 893만회 베트남 길거리 과일 자르기 달인 과일 관련된 게 나오긴 하네요 먹어봤어안 먹어봤어요. 어, 먹어봤어요? 저는 이거 되게 자주 사먹었거든요 실제로 이 앞에서 잘라줘요? 음, 진짜 잘라줘요 그리고 정말 싸요 그런 나라 돈으로 이거 하나에 2,000원인가? 진짜 하나에 5만 동. 와. 5만 동이었으니 5만 동이 2,500원. 2,500원 정도? 2,500원 정도? 정도. 오, 망고. 와, 너무 맛있겠다. 생망고. 생망고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소금? 네, 소금에 찍어 먹어요. 왜요? 몰라요. 소금을 주더라고. 오, 오 양파 봐. 와. 소금 많이. 나 소문 줬는가? 아, 왜 전문가인 척해요? 아니 진짜 소문 줬어 아플로나 맞아요? 거야? 맞아요? 아, 진짜 내가 달 내기 보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그렇게 받고 그 다음 또이발수또이발수그 다음에 또, 이발수. 또, 이발수. 어, 또, 또 이발수. 풀케어 서비스 이발수에 대한 관심이 이발수. 엄청나게 많고 아니 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음. 보는 분들이 많은, 많다는 거잖아요 그거죠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먹방. 먹방이 하나 있는데 어 이분 유명한 음. 분이잖아요 먹방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구독자가 531명인데 만 이런 분을 몰랐다 <웃음> 사과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에씨 <웃음> <웃음> 우와 그치 지아 붕자. 진짜, 아, 진짜. <웃음> 어, 피자 있네, 피자. 아 피자 진짜 맛있어 베트남 피자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어, 컵라면도 먹어 베트남 컵라면 진짜 맛있어 <웃음> 아 단미야 오, 반미 좁아. 반미 <웃음> <웃음> 반미 너무 좋 어, 반미를 왜 자꾸 외쳐요? 미국 친화요? 아니 반미가 너무 먹고 싶었어. 어 박항서 감독 얘기가 있네. 근데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베트남의 뒤통수 맞은 한국인 감독이 떠난다는 비참한 소식에 완전치 변해버린 박항서 감독. 약간. 번역체인데 이거? <웃음> 약간 좀 어그로를 끄는 듯한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근데 사실 저 이제 지켜보면서좀 안타깝긴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쵸.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 한국을 좋아해 주셨고 덕분에 음. 아직까지, 그래요? 네, 아직까지 감독 지금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음. 어딜 가나 이제 좀 자극적인 무슨 기사를 쓰는 기자들 음. 우리나라도 음. 그렇죠 베트남에서 좀 이런 질문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연봉을 깎은 것지 근데 그 박광선은 그 연봉에 대한 건 솔직히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수 없는 거예요. 에이전시에서 알아가는 거지. 자기 연봉을 깎는다고 해서 그자유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광선은 그 <웃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자뭐 여러 가지 영상이 좀더 많아요 밑에 보면은 뭐 진짜 아직도 한 400만 회니까 사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인데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국에서 베트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뭐가 나오냐라고 해서 좀 한번 살펴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베트남하고 좀 친근해지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앞으로 다양하고 또 재미난 영상들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땀빛! 땀빛!